안녕하세요 지난번 스텔스 컴퓨터 유부남 에디션 컨셉 컴퓨터를 자작 했었는데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모니터와 스피커를 장착을 했습니다 원래 컨셉은 안 쓰고 버려진 잉크젯 복합기 프린터를 재활용하는 것이었고요 그 안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스피커 모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윈도우를 부팅시키고 모니터를 켜는 화면이고 복잡한 선을 다 없애버리고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정상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인터넷이 무선으로 연결된 상태고요 외관을 둘러보시겠습니다 본체 안에 마더보드와 CPU 쿨러가 보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LCD 스크린을 재활용했습니다 그 LCD 스크린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보드를 활용했습니다 이 키트가 있어야지만 노트북 lcd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깔끔한 케이블 선정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본체 안에 어, 외, 외장 스피커를 별도로 어, 설치했습니다. 본체 안에서 성, 어, 구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 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브레전드 롤 성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입력 단자는 외부 USB 입력 단자인데 키보드나 마우스, 어, 외장 메모리 스틱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간부 게임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화면이 부드럽게 뚝뚝 끊기거나 그런거 없이 원활히 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게임 프레임은 100프레임 내외로 정상 구동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 보겠습니다 게임 후반부, 종반부 인데요 이때가 게임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보통 많이 떨어지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원활히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임 후반부입니다. 거의 끝날 무렵이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어, 방 안에 불빛 조명을 끄고 그 본체 안에 LED LED 불빛을 연출한 화면입니다. 파란 불빛, 빨간 불빛, 녹색 불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불빛을 내기 위해서 기존의 복합기 프린터에서 사용되고 있던 스캐너 광 센서와 LED를 재활용했습니다. 이 광센서 바 LED를 재활용하면 기본적으로 파란 불빛, 빨간 불빛, 초록 불빛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안에 불빛 조명을 끈 상태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게임을 한번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딩하는 화면이죠. 게임이 시작됐고요 빠르게 돌려보는 화면입니다. 어, 이 부분은 게임 후반부, 종반부인데요. 원활히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지금 본체 안에 나고 있는 파란 불빛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방안에 조명 없이도 멋있게 연출이 되죠, 불빛이. 지 게임 구동도 원활히 잘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경관부입니다 게임이 아주 문제없이 잘 구동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끝났고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꺼보겠습니다. 지금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이고요. 꺼지는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문제없이잘 꺼졌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자세한 업그레이드 제작 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